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하이! 됐습니다! 네, 네, 네, 네, 네, 저희가 이렇게 불링장에 왔잖아요. 네. 네. 뭐 아프... 왜 왔냐면은. 아프세요? 네? 아프세요? 아프세요? 아프신 것 아니, 아, 부신거 같은데? 아니요, 안 왔어요. 세요 건강합니다. 네. 오늘 왜 볼링장이 왔냐면 우성이랑 세빈이가 네. 이번에 아육대에 볼링이 나가게 됐어요 네, 설득집 아육대죠 그쵸. 여러분 대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힘들었어요 가르 볼링은 또 처음이잖아요 네. 그쵸? 네. 그래서 그 저희가 오늘 연습저, 여, 연습을 할겸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연습점네 연습점 <웃음> 할겸 같이 연습, 연습. 근데 연습. 연습. 여기가 또 그, 락볼링장도 같이 하는데요? 아니요 락볼링장이 없고 여기는 그냥 순수 볼링장 음. 아. 아. 근데 또 여기서 아이유 촬영이 또 있다고. 아 진짜요? 네. 여기서 한대요. 와, 그래서 여기서 한대요. 저희가 여기서 연습한 거예요. 원래 다른 곳이었지만 여기 이사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. 그러면 여기에서 그 레일을 이제 이렇게 이그, 읽는 네. 그 연습을 익히는 네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세빈이하고 음. 내가 게임을 해서 네. 네. 할 거예요. 먼저 하시죠 세빈 씨. 제가 먼저 할까요? 야, 적게, 사이 적게, 사이 사이 해야 해야. 해야. 적게 적게 어틀려야 응. 된다. 적게. 적게. 여기세요? 어. 오. 3 번. 난딱저 왼쪽에 하나를 노리겠어요. 갈게요. 똥통 가기죠. 똥통 가기면. 어야 스탠드인데. 어 여덟 개 날렸어. 제가 그럼 여덟 개세 개만. 남기고 스로틀 되는 거잖아. 이겼다, 아 이겼다 이겼다. 누구 가져갈 거야? 저저 일단 아 아까 봤지? 세빈아. 예. 봤지 봤지. 누가 가져갈려나아 고민되는데. 나라안 뽑는다고? 그만 저, 고민해. 저 일단 상호 형 가져갈게요 아, <웃음> 아 진짜 진짜 뽑은 없다 저는, 저는 태용이 가져갈게요 나안 어? 뽑아? 어디야 어디야? 어디 안 뽑아? 하나? <웃음> 어. 한번더 해야, 번, 번 해야 되는 거죠? 네한번더한번더너 일부러 내가 해놨어 어우 좋아 한 내가 자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등인데하 하겠습니다 알파고알파고 응. 야, 나 별명 알파 아 와, 거 깨졌어. 7! 야, 스어스스스스스스스어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가이바이자갈바까요 응.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, 가게요 해가지고 가자요아 안내매진거 가이바이가 오케이! 오케이. 난상일이야난어난 난, 난 상일이형 가져올라 그래 어, 야이 파이팅! 파이팅! 자 우리 우리 세민팀잘3수 있다 a y 1, 2, 3, 1. 1, 2, 하하 둘, 셋, 아 1. 1, 2, 3, 1. 1, 2, 3, 1. 1, 까 졸린 팀 <웃음> 먼저 4. 1, 먼저, 먼저 먼저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가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가 3. 1, 2, 3. 1, 2, 3. 가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가자.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, 충분해. 아, 예. 잘한다, 충분해. 형 형은 할수 있어 파이팅 회원, 가자 오케이 yeah, 오케이 okay, okay. 와. 와. 와 이게 안 맞는다고 아 충분해 충분해 이게 네. 아 이제. 이게 <웃음> 이게 안 맞아 <웃음> 오 갔다 이거 가야 다아 아니다. 아세아이 정도면, 아, 이 정도면 아, 내가 인정해줄게 이 게임 잠부탁다 수박. 할게요.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야야야야 <웃음> <자 살벌하게 하네. 웃음> 절망적이다 어렵냐 아니야 오 아니야 아니 이거는 스페어 연습이었어 <웃음> 아, 선생님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 좋아 그냥 쳐 아니야 다왔신분 마이버 어? 어? 어? 아아 아깝다. 아깝다. 어? 아, 어? 뭐, 괜찮아. 좀만. 좀만. 만아아로의 세계는 이렇게 냉정해요. 어, 어, 어, 어, 좀만. 좀만 스 어? <목소리가> 수고하습니다 승자는 일어나는 거아야아 그럼 뭐 일어나가 어, 네. 네. 어, 이겼잖아 어? 독이야야 yeah, 좋은 다아다세이 나랑 옛날에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맨날, 맨날 나랑 100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 지금 맹자한테 4대 줄이야 보호해주세요 아니고 이렇게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예상 외로 상호랑 현이 너무 잘 치고 예상 외로 상이 너무 잘 네 <웃음> 팀을 잘 뽑은 네. 것 같아요 저는 네, 음. 잘 뽑았어요. 우리 잘 뽑은 것 같아. 우리 초록색 이 초기면은 이번에 네. 아육대가 또 1등할 수 있어요. 아, 저, 저는 사실 처음 이렇게 딱 상인형을 뽑았을 때아 상인형은 정말 잘 치면 정말 잘 치는데 맞아, 맞아. 복불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, 저는 이번에. 저는 팀을 뽑지 못했습니다. 세빈이가 응. 다 이겨가지고 뽑았지. <웃음> 자 그러니까. 하나 둘 셋. 아. 아. 네, 세빈이의 팀이 이게 됐네요 와? 이렇게 네. 저희 초록이 팀이 이겼네요 아, 축하드립니다 아, 축하드립니다 아, 그러면, 그러면 저희는 네. 아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! 저희는 <웃음>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열심히 응원할 수 있어요 맞아, 맞아요, 이 정도면은 축하드립니다. 야 오늘 처음만 해자 우석이 세빈이 파이팅! 화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파이팅! 화이팅. <웃음>